힐뿌리 때는 변화 있을까? 없어요. 그영 0이었겠지? 근데 뭐, 지, 뭐, 어디서 자극을 줬냐에 따라 다른데, 이것도 B 기준이에요? 아, 여기 그냥 A로 할까? A로? a 기준으로... 니하 B로 하자, B로 하자. B로. 아까 A 했으니까. 어. B 기준으로 했을 때, 음, 자극을 어다 준다? 이렇게 간다 고 생각하자. 음, 네네. 자극이 요렇게 가는 거야? 계산한 게또 줬어요 자극을. 응? 그러면 음, 내가 지금 바깥에서 꺼내서 바깥 거를 이렇게 바깥 그걸 재는 거잖아요. 응. 그러면 지금 처음에는 이거고 이 인서로 간다고 치면. 응. 음, 지금 비가 비만 일단 받았어요 그거를 자국들 그럼 비는 바뀐 값. 마이너 상대적으로 마이너스도 되고. 아 우리가 비야? 네. 어. E. 어.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B 진행하고 A가 왔어요 A 차례가 응? A가 작을 받았어요 A- 근데 얘는 지금 이미 끝났으니까 이렇게. 그렇지! 음. 그려보면? 그 B기준 A 그다음 처음에 플러스고 진짜 이렇게 어우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Very g o o 이야 v e r